보이나요? 네, 이번 주 현재 수익 상황입니다. 지금 약 19,000불 정도의 수익을을 제내고 있는데 어, 저번 주가 이제 11월 말 그리고 이번 주가 12월 첫째 주인 걸 생각하면은 괜찮은 수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좋은 브로커를 사용 하지 않으면은 수익을 또 내기가 또 어렵습니다. B북 브로커도 있고 A북 브로커도 있고 수수료가 높은 브로커도 있고 아니면은 입출금이 또 느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커스터머 서비스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주 질문을 주시는 오늘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브로커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죠 자첫 번째 소개해드릴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학생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두프라임 입니다 두프라임 자 두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아주 좋은 스프레드 그리고 입출금 속도, 입출금 속도 또한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이제 웹사이트가 또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인 커스터머 서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도움받기가 쉽고 자 이제 해외 브로커를 사용을 할 경우에 저희 한국 분들이 가장 이제 고생을 하시는 이 부분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죠 예를 들어서 뭐 입출금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정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을 때, 다른 해외 브로커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커스터머 서비스, 이제 질문을, 어 뭐,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받기가 상당히, 이제, 영어가 안 되면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한국인 커스머 서비스를 통해서 어, 답변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두프라임이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같은 경우는 에 이제 작은 스프레드 그리고 입출금 속도 어, 이렇게 약간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입출금 속도 정말 좋고요 입금 같은 경우는 바로 됩니다 어, 뭐 30분 안에 되죠 그리고 출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카드로 빼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빠르면 이틀 안에 들어오고, 이제 느리면은 한 3, 4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입출금 속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입출금 방법 또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곧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생들과 제가 이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브로커기 때문에 믿고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웹사이트를 좀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소개, 그리고 뭐, 거래 계정, 파트너십, 카피 트레이딩, 뭐, 트레이딩, 플랫폼,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어, 자금 안전, 뭐, 솔직히 저도 사용하니까 자금 안전 이거 다 찾겠습니다. 자금 안전 하고요 아니,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어떠한지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정 자 거래계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브로커가 두가지 어카운트로 나뉘죠 이제 ECN 아니면은 STP로 이제 두가지 계정으로 나뉩니다 자 ECN 같은 경우에는 보시죠 자 이렇게 ECN 어카운트가 있고요그 다음에 STP 이제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제 두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차이가 뭐냐 자 차이가 뭐냐 ECN 그리고 STP가 있는데 ECN같은 경우는 이제 어,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상당히 작고 대신 거래 진입할 때 이제 f e 가 있다 반대로 STP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더 넓고 거래 f e 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차이가 뭐 차이가 있냐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거래 f e 가 없는 STP가 더 좋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STP 같은 경우는 이제 Standard Variable 이라 해가지고 이제 스프레드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약간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값이 없는 그런 어카운트인데 여기는 이제 f e 가 없어요 왜? 에, ECN에, ECN에 들어갈 Fee가 스프레드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유로 달러를 거래를 한다. 1핍 스프레드가 있고 이제 일랏 진입 시, 일랏 진입 시오불이라는 이제 어 피가 있다. 자 반대로 여기 s t p 유로 달러 진입 시. 아, 유로 달러 스프레드가 유로 달러 진입 시 유로 달러 스프레드가 1.5핍 일라 진입 시 수수료 빵자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죠 이제 스프레드가 1 1핍이에요 일라서 1핍이니까 10불이죠 플러스 5불 띠가 있어요 그러면은 15불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대략 자 여기서 유로 달러 1.5핍 그러면은 1라시니까 대략 15불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수료가 빵이니까 당연히 15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ECN이나 STP나 솔직히 똑같은 걸로 계산이 이제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 자, 유로달러 같은 경우, 아, 유, 자, 스프레드가 우선 작기 때문에 이 c 인 경우 스프레드가 작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이핑 단타 단타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스케이핑 단타 거래는 언제든지 장기간 이제 스윙이죠. 트레이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ECN이 더 유리하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 그렇죠? 아니면 또 많은 브로커들이 우리 ECN 계정 설립할 수 있다 우리 ECN 어카운트 있다 그런 옵션이 있다 트레,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브로커를 찾을 때아 여기 ECN 어카운트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것은 STP가 아닌 ECN입니다 ECN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카운트 만드신다면은 ECN 계정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될게또 있는데 어 이제 ECN 계정에 이제 여기 지금 제가 1라 진입 시 모블피라고 해놨잖아요. 어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1랏을 진입했을 때오불이면은 당연히 0 1랏을 진입했을 때는 이제 50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뭐0 0 1랏 진입했는데 똑같은 오불이 붙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점, 이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ECN 어카운트를 보시면은 ECN 계정은 낮은 스프레드와 낮은 수수료로 고객님들의 거래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어 제공하는 레버리지는 이제 1대1에서 1대500 자, 레버리지에 대해 이제 어 질문이 자주 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가 있죠. 내 신용카드의 한도가 예를 들어서 5 0 0만원이라 칩시다. 자 신용카드의 한도가 이제 어, 500만원인데 내가 매달 이거를 풀로 이제 가득 채워서 매달 500, 500만원 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만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은 470만원에 이제 한 동안 남겠죠? 그러면은 이제 급할 때,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할수 있는게 신용카드 아니겠습니까? 레버리지 똑같습니다. 자, 1대500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 1 0불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 자, 1 0불어카운트에 1대500 레버리지는 총 5라 입니다 왜? 1 0 이제 10만 이제 10만 유닛이 1라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500을 하면은 이제 500아 50만이 되겠죠? 그죠? 50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5 라시 내 신용카드 내 천불 어카운트에 내가 천불이라는 증거금을 가지고 5랏이 내 신용한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거래에 1랏을 진입을 했다 그러면 남은 랏 사이즈 남은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랏 사이즈가 4랏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할 을 수가 있는거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더 높다고 해서 내 어카운트가 특별히 더 위험하거나 리스크가 높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 사용을 할수 있는 높은 레버리지를 우리들 어... 저희들이 찾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천불 어카운트에 1대 100을 가지고 아니면 1대 50 1대 50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0.5라시 됩니다 그렇죠 내가 0 5라 유로달러 매수를 진입했어요 근데 뭐 다른 페어에서 갑자기 엄청 좋은 세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유로달러가 쭉 올라간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 한번 주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제 상황에서 두번째 엔티를 잡고 싶은데 나는 신용카드의 한도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진입을 할수 없는거죠 그렇죠0 5라 총다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죠그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증거금이 있으면 은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두프라임은 1대 1에서 최대 1대 500의 레벨지를 제공하고요. STP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불, 100달러의 최소 입금액으로 이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데모 계좌도 먼저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이제 시작은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진콜이 오는 이제 신호는 100% 이 그리고 마이크로 랏 0.01, 이제, 어 진입할 수있고요한 번에 진입할 수 있는 최대 랏이 40랏입니다. 자, 40랏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부자십니다. 자, 계정당 최대 랏은 이제 무제한이고요 체결은 당연히 시장가 체결, 제뭐 트레이딩 비율을 보면서 이제 바로 진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쵸, 시장가 체결이고요 강제 청산 비율, 이제 자동으로 거래가 다칠 때는 내가 마진이 30% 남았을 때, 네. 30% 남았을 때 어.. 닫히는 비율이고 자 레버리지 변동 자 내어 카운트가 이제 5만 불 이제 미만일 때는 이제 최대 오 fx 최 이제 최대 1대 500까지 레버리지를 이제 제공해드리고 해선 같은 경우는 1대 250 내어 카운트의 이제 금액에 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카운트에 이제 5만 불이 넘는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1대 200으로 레버리지가 낮춰집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1대 200 이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네. 저도 5만 불 이제 이상 이제 쓰기 때문에 200배 이상 뭐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최소 입금이 여기 5천 불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 하, 영상 하단에 제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은 천 불. 1000불이면은 e c 어카운트를 이제 계좌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프라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제 링크를 사용하셔서 을 가입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아니면은 벌써 두프라임을 사용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나는 이센 어카운트를 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연락을 주시면은 제 밑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바로 이센 어카운트를 어1 0 0불로 이제 최소 입금을 하셔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정말 좋습니다 이제 두클리어링에서 제공하는 가장 낮은 스프레드 유로달러 기준 평균 0 아, 0 2 p 아0 2 p 정말 좋은거예요 정말 자0 2 p 은 정말 좋습니다 자그리 수수료 이제 어, FX 메이저 뭐 5불 그쵸 1랏당 기준이에요 1랏당 그쵸 1랏당 기준입니다 여기 이거 기존 평균 0 2 p 이달러 써있는 것도 1랏 기준입니다 스탠다드 랏 그래서 FX 메이저 5달러 이제 골드 실버 이런것들 5달러 오일, 가스 6불, CFD 7불, 암호화폐 10불 그래서 수수료도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모든 외환, 이제 Forex 페어들 이제 다 제공을 해주고요 골드, 실버 다 있고요 해외 선물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CFD도 다 있고 암호화폐, 요즘 암호화폐도 이제 핫하죠 코인류들 그래서 여기서도 코인류들을 직접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MT4나 MT5에서 직접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죠? 이거 비트코인 캐시인가? BCH 그 다음에 이더리움그 다음에 리플 XRP 자 이런 식의 이제 암호화폐 이제 코인도 직접 MT4에서 두프라임을 통해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입방법 계정개설하기 있고요. 이 우측 상단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국에 계시면은 당연히 81이죠. 이제. 아 81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82입니다. 82네제 한국에 안 산지 오래돼서 네, 코리아 82. 82 핸드폰 번호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쓰시고 그 다음에 인증 코드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메일 쓰시면 은 여기 샌드코드 이거를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코드 누르시면은 코드 받고 그 코드를 여기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여기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우측 상단에 이제 이용 안내 PDF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좌 개설 가이드 이것을 누르시면은 이게 개설 가이드가 또 있고요 그죠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 입금 설명서가 여기 또 있습니다 입금 설명서 여기 보시면은 네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금 방법 그래서 입금 누르시고 네, 입금은 네 가지 입금 방식이 있습니다. 유니언 페이, 해외 송금,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그렇죠? 비트코인, 코인류, 이제 인,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두 프라임의 일체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고 다만 달러를 환전해서 한국돈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라서 환율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자, 이것은 두 프라임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브로커들 모든 해외 브로커들이 다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니언 페이, 이제 입금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외 송금 방식이 또 있고요. 해외 송금, 그다음에 암호화폐 입금 방법, 암호화폐 그리고 인터넷 뱅킹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이거을 봐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프라임 커스터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너무 어려, 어 아니면은 그 전에 저한테 연락을 또 주셔도 되고요. 자두 번째 브로커입니다. 자두 번째 브로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베이스인 오한다 브로커입니다. 자 오안다닷컴을 쳐서 이제 오신 지셔서 오시면 되고요자 오완다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할게 있는데 미국 규제상 골드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없고 메탈종류가 없고 그리고 아쉽게도 한국인 이제 거주자분들이 오완다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가장 이제 안좋은 부분인데 자 오완다같은 경우는 장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딩뷰입니다 아자 지금 파운디엔 보시면은 140 찍고 지금 딱 올라간 상황이죠 제가 얼마전부터 계속 불렀죠 파운디엔 140까지 간다고 그쵸 자 그리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트레이딩 패널 하단에 중앙 하단 보시면 트레이딩 패널이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패널 보시면은 트레이딩 뷰에서 직접 이제 어카운트 로그인을 해 가지고 트레이딩 뷰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mt4 말고 트레이딩 뷰 자체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브로커들이 바로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브로커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forex.com도 있고요 여기 오한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한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커넥트를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직접 트레이딩뷰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저는 어 생각이 됩니다. 차트 또한 여기는 지금 FXCM이라고 나오는데 GBP, JPY 치시고 보시면은 오한다 있죠. 오한다를 누르시면은 오한다 차트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바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좋은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오한다 같은 경우는 이제 Fully Regulated b r o k e r 해가지고 어, Regulate 된 브로커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고요 입출금은 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해외 브로커, 저희들은 이제 해외 브로커들을 사용할때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으로 이제 입출금을 해야 하는데 오한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반 어 이제 미국 기반 브로커이기 때문에 카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여기서 또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어카운트 얼마를 넣었냐에 따라서 이제 어카운트 타입이 또 바뀝니다 스탠다드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미니멈 어카운트 밸런스가 이제 0불이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어카운트 2만 불. 2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어카운트가 프리미엄 어카운트 바뀌고요. 스탠다드 어카운트, 일반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불 미, 2만 불 이하로 이렇게 두 가지, 네, 두 가지 어카운트 타입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 2만 불 이상일 시 이제 unlimited free wire transfers. 입출금을 할때 f 가안 붙습니다. 2만 불 이상일 때는. 2만 불 이제 이하일 때는 피가 붙고요. 그리고 또 여기 relationship manager 내가 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2만 불 밑에일 때는 없고요. 뭐 MT4 오픈오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는 인디케이터들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가지 어카운트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주시고. 네 스프레드 호주 달러 1 2핏뭐 유로 달러 1 6핏 스프레드가 적은 브로커는 아니에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프레드가 유로달러가 1.6핍이 나오는 거면 은 스프레드가 적은 브로커는 아닙니다 네, 유로달러 1.4핍 이렇게 네 나오면 은 적은 스프레드는 아닙니다 적은 스프레드는 아니고요 뭐달러엔 1.5핍 그쵸? 적은 스프레드는 아닙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나는 뭐 골드를 거래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는 오한다를 입출금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 너무 정말 편한 브로커이기 때문에 뭐, 1핍 정도 더 높은 스프레드가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 점은 감사하더라도, 오한다를, 어 자주 이제, 오한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머지 FX 같은 경우는 오한다를 사용을 하고, 어 골드를 거래를 할때 보통 두 프라임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한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한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오한다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오한다를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스타트 트레이딩, 네, 누르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사용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주도 많은 분들과 함께 어 다같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어떠한 브로커들을 어, 사용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오한다 한국 아니면 은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두프라임을 이제 권장해드립니다 을 두프라임 ECN 어카운트를 권장해드리고 을제 하단 링크를 사용하시면 을1 0 0 0불의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링크 사용 하셔서 이스 n 계좌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커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양호했습니다 고맙습니다.